염려하지 않네 나의 짐 주께 있네 감사하며 주 이름 찬양해. 감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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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자 요즘 선생님 페이스북에 <웃음> 아니 저 저도 그런거 많이 받긴 한데 저는 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선생님 인기가 보통이 아니시네 아예 아니, 원래 악마들이 예술 뭔지 알아봤어요 예 네, 그, 그렇긴 그 하죠 뭐 지옥이나 지옥이나 가라 니가 무슨 신학자냐 막. 대단하시대. 근데 저는 더, 저는 더 놀랐던 게꼭 거기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웃음> 뭐라고 그래? <웃음> 저는, 저는 이렇게요. 반사. <웃음> 아, 대단하십니다. 진짜. 아이고, 아이 그분들도 우리 하나님 사랑받고 구원받아야 될 어여쁜 피조물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같이 모셔봐야지. 아, 그래도 참 이렇게 예이도 없고 막무가내의 막말에다가 아유 안타깝습니다 <웃음> 자 오늘은 이제 바울이 유대교에서 무엇을 배웠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선생님 통해서 들으려고 합니다 그전에 그 제가 이번에 그 부산 가면서 부산에서도 그렇고 또 가는 거창에서도 그렇고 만났는데 야 우리 그 방송 중에서 선생님 방송이 지금 너무 좋다고 다들 지금 소문이 자자합니다. 잘안 들려요.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나 또 공부를 막 이렇게 아니 아 않으신 분도 아 우리 선생님 찍목 신형 너무 좋다고 꼭 들어야 된다고 다들 그러셔서 아무튼 저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잘안 들려요 선생님? 아 이게 우리 목사님이 너무 질문을 잘 해주시고 이렇게 좋은 어, 말을 끌어내는 재주가 있어요. 사실 우리 목사님이 더 공로가 많죠. 에이. 그 그래도 뭐그 질문을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답이 안 나오면 <웃음> 답이 안 나오면 엉터리지 뭐네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바울의 바울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데 유대교에서 유대, 유대교에서 배운 뭐 우리 카톨릭 유다교라고도 하는데 유다교에서 배운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바울의 유다교에서 뭘 배웠냐고 묻는 것은 어, 동어반복이죠. 왜냐하면 바울은 유다교 신자였으니까. 음, 그렇죠. 예를 들면 오늘날 어, 양희삼 목사님이 어, 개신교에서 뭘 배웠는가 하고 여쭙는가 하 같은 질문이에요. 아 그렇겠네요. 그런데 왜이 질문이 중요하냐면 어, 적지 않은 개신교, 성도, 카톨릭 신도 분들은 바울이 유다교를 벗어나가지고 그리스도교라는 새로운 종교를 창시한 사람으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음. 이런 질문이 중요한 거예요. 맞습니다. 예예.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해보면 예수는 유다교 신자였고 유다교 내부에서 개혁 운동을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예수 제자들과 바울을 포함한 분들이 유다교 안에 어 예수의 메시지를 전하는 어 새로운 모임을 만들었는데. 한편으로는 유다교 안에 머물러 있었고 한편으로는 유다교 사람들과 예수운동이 갈등을 빚기 시작했어요. 음, 그 와중에 있던 인물이 바울 베드로고요. 네. 이제 바울 베드로 후대에 마가범 저자부터 요한복음 저자까지 그 공통년 70년에서 100년 사이에는 예수운동이 유다교에서 완전히 이탈해가지고 새로운 종교를 낳는 그 시대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과도기의 인물이죠. 음, 바울은 한편으로는 유다교에서 많은 걸 배웠고 한편으로는 예수라는 인물에게 새로운 걸 배워서 이걸 유다교 사람들에게 전파하는데 한쪽에서는 받아들이고 한쪽에서는 거부당한 그 과도기 인물이거든요. 네, 이제 그런 인물이라는 걸 생각하고 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더 빠를 것 같아, 같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70년에서 100년을 이야기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70년이죠. 그렇죠. 이스라엘의 멸망. 예. 이스라엘의 멸망 때문에 이제 생겨나온 변화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 유대교와 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눠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바울은 64년 경에 사망한 걸로 추측이 되기 때문에 바울은 70년의 유다 전쟁을 몰랐어요. 음, 네. 그리고 바울은 마가복음, 마태, 누가, 요한복음 읽어본 일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그 예수의 역사를 많이는 몰랐고 우리보다는 모르는 분이예요. 예, 예. 그렇죠. 뭐 복음서를 읽어본 적이 없으니. 예, 그렇죠. 음. 네, 자 그러면 그런 전제를 가지고 그래도 어찌됐건 바울이 어그 본인의 어떤 신학 신앙 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그 그 안에 뭔가 이렇게 유대교로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근원과 뿌리 같은 게 있었을 테니까 그렇죠. 그 이야기를 이제 오늘 좀 들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에게서 배운 걸 전달한 건 무엇인가 하고 네. 바울은 예수가 말하지 않은 걸 전달한 게 무엇인가를 나눠서 살펴봐야 돼요. 음... 이게 그걸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어, 들을 건데요. 네네. 일단은 바울이 유다교에서 뭘 배웠는가 이제 그걸 오늘 설명하는 시간이고 네. 그 부사님께서 질문을 하시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어, 바울이 그러면 이제 오늘 제목이 뭘 배웠는가니까, 그거부터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뭘배웠 예. 바울은? 예. 예를 들면, 바울은 유다교에서, 어, 하느님은 존재하신다. 하느님은 음. 한 분이시다. 네. 또, 하느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 네.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다. 어, 심판을 하신다. 음. 또, 부활이 있다. 죄는 음. 인간에게 있다. 이런 걸 이제, 바, 유다교에서 배웠어요 예. 예, 그걸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예. 첫째는 하느님이 네. 계신다 사상이 유다교에서 배웠어요 그건 어찌 보면 자연, 자연스러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일 테고요 그런데 유다교 아닌 다른 민족은 하느님이 계신다는 생각이 없었거든요 어?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신? 자기들의 신은 존재한다고 생각했을 거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 지금 유다교나 우리 그리스도교는 네. 우주와 로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이 똑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유다교 신도들하고 그리스도교 신도하고 이슬람 신도는 하느님의 존재를 믿고 있고 그분이 여러 사람 여러 분이 아니고 한 분이라는 거에는 똑같은 생각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하느님이 존재한다는 건 우리 유다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계 공통 사상이고 하느님이 어한 분이라는 것도 세 종교가 똑같아요 음, 그쵸. 네. 네. 그런데 렇죠그 예. 이것은 우리에게는 당연한 이야기인데 오늘날도 무신론자가 있고 네. 또 여러 신 중에 뭐 그리스도교 신이 조금 우세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느님이 존재하고 한 분이라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시대나 우리 시대 보면 이건 당연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교의 특수한 사상이에요 음 지금 현재로 우리가 볼 때는 뭐 아니, 당연히 그리고 특히 한국 사람들은 그 하늘에 대한 생각이 강하니까 아니, 하나님이 당연히 계실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할 텐데.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란 존재를 생각하지 않고도 어 인간의 삶, 우주 질서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 당시 예수 당시 그리스 음. 철학자들. 네, 네, 네. ]은 우리 그리스도께하나님하고 달랐어요. 생각이. 예, 예, 예. 우주의 근본 원리가 있다고 믿었지만 우리 유다교 그리스도께서 말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하고 달랐어요. 네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다교의 유일신 사상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은 바울이 배웠거든요. 음. 예, 그걸 우리 그리스도께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네. 요정도로 하고 이제 그 다음 질문을 하면 요것이 또 설명이 될것 같아요. 네. 자. 네, 그러면은 그 유일신 사상과 연결되는 것이 어찌 보면 창조, 하나님 창조했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도 유일신 사상을 처음부터 갖고 있는 건 아니었어요. 맞아요, 예예. 예. 그러니까 여러 신 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야외 신이 조금 더 힘이 세다. 음.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여러 신 중에 제일로 센 이게 아니고 네. 신은 아예 하나밖에 없다 이걸로 바꿨어요 생각은. 음.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부터 유일신을 믿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처음에 야훼 신을 믿었는데 그 야훼 신은 여러 신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했죠. 네. 음, 네. 그 그러면 이제 그래서 그 유일하신 야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 이, 여기하고 또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 수는 있죠. 논리적으로. 어 하나님은 한분 계시고 어, 존재하는데 이분은 창조는 안 했고 그냥 피조물은 자연 발생적으로 있었는데 이미 생긴 존재를 사랑하고 관장한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하,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창조 사상을 또 생각한 거예요. 음.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창조 사상을 처음 개발한 건 아니었어요. 네. 지금 오늘날의 이란 그 당시에 그 어, 페르시아 지방 어, 거기에서 창조사상을 가져왔어요 가져왔다 예예 빌어 예. 예. 와 가지고 이제 우리 어, 이스라엘 어, 신앙으로 채택 했어요 음 가져왔다는 게 이제 기본이 언짢으실 분도 있는데 네. 들, 들으시는 분 중에 그쵸. 그 어,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 우리가 모두 독창적으로 다 개발했다. 이런 어 생각을 좀어 벗어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모든 좋은 걸한 종교가 다 처음부터 개발할 필요는 없잖아요. 음, 네. 그러면 은 이제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대한 기록, 성경을 기록한 것이 예. 네. 에... 뭐 예를 들어서 모세가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주 보수적인 구약을 보는 관점이라면 좀그 이제 진보적인 혹은 합리적으로 보는 분들은 호로기 이후에 성경을 그 이제 구전과 또 여러 문서들을 모아서 성경을 구약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보면은 에 창조라고 하는 것도 어 창조, 그러니까 창세기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도 어 후대의 에스라가 뭔가 거기에 그 이제 그 포로기의 그쪽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집어넣었다 이렇게 봐야 될 건가요? 그렇죠. 이, 그 유다교에서 창조 사상은 이스라엘에서 아니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 해방된 생각 다음에 생겼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구약 성서 쓰여진 아니 어, 한국말로 번역된 순서는 창세기 다음에 탈출기 또는 출애굽기가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시간적 순서로는 먼저 출애굽사상 이 있었고 어... 우리를 해방시킨 하나님 사상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 이런 생각이 나온 거예요 거꾸로. 아. 어... 그렇군요. 예, 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 목사님이 잘 말씀하셨지만 보수적인 분들은 예를 들면 모세가 모세오경을 다 썼다. 네. 그렇죠. 창세기부터 신명기에 다 썼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진보적인 분들은 모세가 다섯 권을 다쓴건 아니고 후대에 쓴 것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한다고 설명하셨는데 저는 단어를 한번 바꾸고 싶어요. 보수적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진보적인 사람 이렇게 생각은 다 하지 말고 어, 신학의 연구 성과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모세가 다 썼다고 생각하고 지금 성서학계 연구 성과를 존중하는 사람들은 모세가 다 쓰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바꿔야 <웃음> 어른 같아요. 네, <웃음> 그렇죠. 그러니까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어, 학문적인 신학과 학문 학문을 거부하는 신학 이렇게 말하는 게정확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보수적인 사람들이 학문이고 멋이고 나는 그냥 믿을란다 또 이런 태도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조금 성경을 그렇게 그 공부하듯이 접근을 하면 저 자유주의시나가냐 이렇게 하니까 네. 참그 그 그렇죠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아.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어... 사실은 이제 성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성서학자들의 가르침을, 어, 받아들이고 출발하면 참 좋겠는데, 네. 성서를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성서학자들의 연구 성과를 뭐 받아주니 많이 하고 마치 본인들이 이렇게 채점어듯이 하는 버르장버렸는 네. 태도로 신학을 하면, 네. 영원히 어둠 속에 빠질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근데 이제 그것이 마치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그러면은 기독교로 가는 종교가 막 어디 영향받고 이래가지고 만들어진 거 아니야?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불안한 마음도 있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거든요. 뭔가 지키고 싶은 마음. 그런데 이제 학문의 바탕을 둔어 신학이 정말 탄탄하지. 이렇게 미리 선입견으로 학문적인 신학을 받아들이면 나중에 내가 감당을 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 때문에 신학의 연구 성과를 거절하는 건 모래에 지금 성을 쌓겠다는 주장이에요. 네. 자 그러면 여튼 음. 유대인들에게는 창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보다도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구원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자신들이 생각하는 야훼 하나님 그게 1번 사상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유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의 그 독재 정치에서 해방시켜 주었다는 그 해방의 기쁨, 네. 이게 그 이스라엘 유다교 사상의 제1번 신조예요. 네, 네. 근데 여기에서 2번 신조인 우리를 해방시킨 하나님은 우리를 음. 창조했음이 틀림없다. 이게 2번 신조예요. 아, 저는 이제 선생님하고 지금 이렇게 신약을 배워가고 있는데 말씀을 들으니까 아 구약도 이거 좀 다시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주 보수적인 신학교를 졸업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신학 자체를 접근을 못했어요 만약에 네. 그렇게 하면은 그건 뭐 저기 마귀들이나 그렇게 마귀 새끼들이나 하는 그 신학이지 뭐 이렇게 학교에서 거의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웃음> 그 당시 상황은 저도 이제 목사님께 여러 분 들어서 이해는 가는데 네. 이제는 지금 2022년 지금은 음. 목사님께서 그 학창 시절에 배웠던 그런 내용은 이제 아 고집하는 것보다 그건 이제 현대 성서 신학의 연구 성과를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하면 우리 시대는 어울리지 않겠다 이렇게 바꾸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학회 신학과 학회 이런 데서도 총신대 교수들이 가잖아요 그러면. 네. 수근수근한데요. 야, 야, 저저 꼴통들 왔다. 꼴통들. 이런데요. <웃음> 아, 좀 안타까워요. 예.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정리를 좀해 보자면 이 부분을 정리하고 넘어가 보자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만들어 줄 테니까 이렇게 믿어 하고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교, 어, 기독교의 신앙이 만들어져 왔고 형성되어 왔고 그거조차도 저는 하나님의 어떤 계시,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뭐 그렇게 해도 무방하겠죠? 그러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우리가 우리 개신교 그 가들이 그 성도 신도들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신앙은 대부분 유다교에서 받아들인 게 상당히 많다는 걸 말씀드리고 네. 그게 뭔지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통해 배우는 거죠. 네. 우리 다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 그리스도교가 최초로 개발한 게 아니고 유다교에서 배워 온 거고 네. 그 믿음을 우리가 유다교 신도들하고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 이걸 확인하는 자리. 음. 그것 중에 하나가 어 이집트 해방, 음. 그다음에 하느님의 창조, 그다음에 하느님이 맨 처음에 이스라엘 민족을 온 세상 구원의 도구로 삼으셨다는 것도 우리 그리스도교가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선택이라고 하는 걸할수 있잖아. 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죠. 선택했다. 예, 예. 예,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 선택 사상은 우리가 좀 오해하기 쉬운데요.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만 사랑했다는 건 아니고 맞아요. 예.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온 세상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했다는 거 하면 우리도 그렇게 기분 나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다인을 예. 예.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알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건 어디든... 우리가 유다교 신도들에게 고마워해야 돼요. 네. 당신들 없었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존재하고 세상을 창조했다는 걸 모를 뻔했다. 너무 감사하다. 좋은 걸 알려줘서. 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예를 들면 오늘 개신교 성도들이 카톨릭 신도들에게 당신들이 성서를 보존해 왔고 어쨌든 우리하고 좀 갈등이 있고 서로 의견이 안 맞는 점 있지만 그래도 우리 카톨릭 신도들이 유다교에서부터 우리 개신교에 이르는 하느님 사상, 예수님 사상을 보존하고 전해준 게 너무 감사하다. 네. 이런 태도를 갖듯이 우리도 유다교인들에게 당신들이 창조 사상, 어 저기 어 이런 선택 사상 이런 걸 우리에게 전해줘서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음. 그런데 그런 태도보다는 하여간 우리가 잘났어. 뭐 이, 이게 이, 이런 태도가 제일 크니까요. 그게 좀 안타까운데 그러지 말고 우리도 뭐 잘난 면이 있긴 있는데 우리가 잘났다 고 생각하는 것 중에 많은 것은 유다교나 카톨릭의 도움이다. 음. 이런 생각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사실이니까. 그렇죠. 뭐 무식하면 용감하니까요. 그냥 뭐다 네. 그냥 지가 지가 다 그냥 대 대빵인 줄 알고만. 선생님 카메라를 조금 위로 하시거나 조금 눌러놔 주시 머리가 좀 잘려 가지고. 예. 지금 어때? 오 어, 너무 이제 이제 딱 좋습니다. 예, 예. 예, 이제 좀 어, 어, 왼쪽 조금 중간에서 좀 벗어나긴 했는데, 괜찮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선택 사상이라고 하는 것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도 오해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만 선택했다. 우리가 최고다. 이런 오해도 있었잖아요. 최고라는 생각은 없었어요, 유다인. 최고라는 생각은 없었다. 이게 당신들을 음. 이 도구로 선택해서 온 세상을 하나님을 전파한다, 그런 게 있었고, 유다인들도 선교 개념이 있었어요. 음. 근데 그 조건이 다른 사람들도 유다인처럼 어, 사는 걸 요구했고, 그렇지, 그렇지. 그것을 통해서 야외 하나님 사상이 퍼져나온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뭐 유다인이 우월하다. 뭐 최고 잘났다. 자기들만 있다. 이런 건 사실 없었어요. 그래요. 아, 근데 지금은 잘난척 네.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이제 우리 쪽에서 너무 이제 그쪽을 견제하거나 경쟁심이 있어서 그렇지 몰라도 네. 그쪽에서는 이제 물론 유다교인들이 우리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아직도 대부분 해요. 네. 대부분이긴 한데 그건 다른 문제고. 그러니까 예수가 오기 전에 유다인들은 자기들이 세계 최고다 이런 생각을 안 했어요. 그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금 어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음. 그렇지는 않았어요. 제가 전에 이제 벌써 o 6, 7년 전쯤 됐네요. 처음으로 그 이스라엘을 가본 적이 있는데 터키를 들 d 다 이스라엘을 갔는데 아유 터키 사람들은 엄청 친절하잖아요. 예. o d Good. Good. g o o 시큰둥하고 대답도 안 해주고 뭐하러 왔냐 이런 식이에요. 엄청 기분 나쁘더라고요. 네 그런 거니 목사님. 저도 그런 걸 이제 1990년에 처음 이스라엘 가서 물론 느꼈는데 네. 이렇게 개인적인 친절함 이런 것은 이제 그유다민 이제 오랫동안 온 세상을 떠돌아다니다가 네. 그 양반들 생각에는 이제 처음으로 자기 나라를 세웠잖아요. 네, 네. 오랫동안 피해 의식에다 실제 피해를 받았고 하기 때문에. 음. 본능적으로 정서적으로 유단이 아닌 사람들이랑 경계심이 있어요. 음. 그걸 우리가 너무 이렇게 곱깝게 생각하지 말고 나도 저 정도를 한 2000년 당하면 나는 더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해서 좀 이렇게 너그럽게 이해하는 게 어떤가 싶어요. 나라 자체가 없었잖아, 2000년 동안. 아, 그러면요. 대단한 거죠, 그 자체가. 만약 우리 한민족이 2000년 동안 나라 가 없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다가 한번 나라를 세웠다. 음. 남들이 볼때 얼마나 정말로 좀 약간 지나치게 그렇게 기쁨도 누릴 수 있지 않겠어요? 그 정도 상태면 네. 우리가 좀 이건 너그러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또 그런 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아 그런 차원도 있겠다 싶긴 하네요. 아이고 예, <웃음> 음 아니 그래도 유대인들은 좀 이렇게 뭐랄까좀 꼴불견인 경우들 있어요. <웃음> 예, 뭐 그런 거 없지도 않지만 어떻게 보면. 뭐 그냥 좀 하여튼 우리가 형제의 그좀 어, 어, 그런 아픔이나 어두움을 이렇게 너그럽게 이해하는 그런 형제 자매적인 사랑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어, 사람으로서 서로 이해하자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바울이 유대교에서 배운 것 중에 유대교 의 사상이 물려받은 물려받았다고 해도 영향을 받은 거라고 봐야죠. 예. 예. 사상과 창조 사상, 선택 사상이 있는데 또 있다. 그게 또 있어요. 예. 그게? 부활. 부활. 그런데 이제 부활은 그것도 유다교가 개발한 건 아니고요. 맞아요. 예. 그 이스라엘 안비안 그 이란에서 조로아스터교 불을 숭배하는 데에서 부활 사상이 있었어요. 네, 네. 그걸 또 받아들인 거예요, 유다교가. 그쵸 예. 그런데 유다교 부활하고 우리 그리스도교 부활이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오, 그렇습니까? 예. 네. 유다교 부활은 온 세상 끝날에 음. 세상 완성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부활시켜주신다 이런 사상이었고 네. 우리 그리스도교는 거기에 하나 추가했어요 네. 세상 끝날이 아니라 예수는 역사 안에서 부활했다 이거예요 역사 안에서 부활했다 예, 그러니까 세상 끝날이 아니고 세상 끝날이 안 왔을 때 예수는 특별히 부활했다. 이걸 우리 그리스도가 개발한 거예요. 음, 근데 뭐 세상 끝날에 주님이 다시 아 주님은 이미 부활을 하셨으니까 예, 예수는 일단 부활했고, 네네. 그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모든 인간은 세상 끝날에 부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네. 유다인의 입장에서는 예수가 부활했던 걸못 믿는 거예요. 그렇죠. 네. 세상 끝날에 부활인데 저 사람은 세상 끝날이 아닌데 이렇게. 음... 네, 요거 하나만 달라요 지금 음... 그리스도교고 그 유대교의 부활 사상에서 유일한 차이는 예수에 관한 생각이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우리도 개도교 기독교, 기독교인들도 마지막 날에 다 부활하는 거잖아요. 예, 다 부활하지만 유대교는 어, 다른 의미로 부활을 똑같이 하더라도 거기는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네, 세상 끝날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네. 그 역사 중간의 부활은 거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음... 그런데 목사님 재미있는 게 하나 있어요. 네. 유다교도 여러 파가 있었거든요. 네. 예를 들어 네. 오늘 개신교도 뭐 어, 감리교 뭐 어, 저기 뭐요 기장 뭐뭐 뭐 예장 여러 파가 있잖아요. 네. 하듯이 유다기도 파가 여러 개 있었어요. 물론 어, 중요한 내용은 똑같은데 세밀하게 들어가면 차이가 나는데 그중에 하나가 부활사상이에요. 네, 네, 사두가이파는 부활을 거부했어요. 네. 왜냐면 왜 그럴까? 자기들... 사두가위는 네. 모세오경만 믿었잖아요. 네. 근데 모세오경에는 부활사상이 없어요. 부활사상은 다니엘 예언서에 처음 들었어요. 음...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부활 사상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모세도 부활의 원리를 몰랐어요. 솔로몬도 몰라, 파이도 몰라. 네, 네. 그런데 이제 사도 가이파이들은 예수 시대 와서도 부활을 믿지 않았는데 그쵸. 그 이유는 이제 모세오 경만 믿고 예언서나 역사서는 사도 가이파이는 거절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예 자기들이 예빅권이었고 예를 들면 자연스럽게 내가 이 땅에서 먹고 살게 너무 많고 너무 좋아. 내가 권세를 막 누리고 있어. 그러면 은이 땅에서 끝나야지 부활을, 해야, 부활을 하면 다른 놈들도 그걸 누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정말 중요한 걸 정말 잘 말씀하셨는데 사도가입하들이 부활을 거부한 배경에는 이런 게 있어요. 네. 지금 우리가 최고인데 그러니까요. 또 심판이 있으면 우리가 최고가 안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윤석열이는 하나님 심판을 믿겠어요? 아장날 텐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동원이김건희 천공건진 이런 애들은이부활사정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지금이 최고인데, 지금은 아, 내가 그러네. 최고의 정점인데 만약에 부활을 하고 심판을 해 봐. 이 그럼 자기들은 망하는 거지. <웃음> 그래서 복사님, 부활사상하고 심판사상 연결됐어요. 아,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부활을 어, 거부하는 사람은 심판도 나 솔직히 싫어 이야기해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네요 예, 예. 지금 윤석열이가 하나님에게 심판받는다 생각해보세요 잠이 오겠어요 그러니까 예. 어떻게 도망가겠냐고 이 사람들이요 절대 심판이 있으면 안 되지 예 그래서 부활사상과 심판사상 함께 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도가 있는 부활을 거부했지만 심판은 이제 믿었는데 그사람들의생각하 심판은 음 자기들은 아마 뭐 별일 없을 거라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비켜간다. 아그러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에 예, 오늘날 우리 한국의 대형교 목사님들은 아마 자기들 심판 도망가는 줄 알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 너희들 못라는데 너희들 기다려봐 예. 예 아니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는다면 예. 그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당연히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생각을 하고 그걸 믿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회간 우리나라의 어떤 모양으로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이 종교 권력이든 뭐 세상 권력이든 뭐안 그런 사람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인간들이 마치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살아. 특히 예수, 특히 목사들이 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부활하고 심판을 믿기 싫기 때문에 믿기 어렵다고 말하는 거지 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못 믿겠다. 그건 아니에요. <웃음> 그렇지 믿기 싫은 그 거. 속셈을 보면 예. 나는 부활하고 심판이 너무 싫기 때문에 부활과 심판을 해설하는 온갖 종류 의 신학적 설명이 싫다는 거예요. 예, 예, 예. 사두개인들 저는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지금 대형교 목사님 중에 누가 심판을 받고 싶겠어요? 그냥 작살 날 텐데. 제가 볼 때는 죽기도 싫을 것 같아요. 죽으면 끝나는 죽으면 이제 완전히 진짜. 게임 끝나고 이제 게임 끝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한테 그냥 큰일 날 텐데. 저는 김장환 목사나 김삼환 목사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심판하면 얼마나 작살난다는 알기 때문에 지금 잠을 못잘 거예요. 사실. 음. 이제 죽을 때 가까워지면 그렇게 돼요.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을 때가 다가오면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그냥 눈 감고 살것 같아요. 일부러 안 쳐다보고. 힘들면 네. 안, 안 돌아보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어젠가. 그 평화나무에서 그 윤석열 기도해준 기도해준다고 이, 윤석열 위로 예배지 무슨 뭐씨 유족들도 모, 모시, 모시지도 않고 하는 예배가 무슨 위로 예배입니까? 그런데 아무튼 거기서 김사만이 나와가지고 말하는데 얼굴을 봤어요. 예. 그런데 세상에 얼굴이 왜 이렇게 찌그러져 있고 그냥 온갖 와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싶을 정도로 표정이나 얼굴이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양 목사님이나 저처럼.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고 믿는 사람의 얼굴은 마귀와 거리가 멀잖아요. 맞아요. 근데 김장환 목사나 김상환 목사 보세요. 우리 저기 김건희 얼굴도 보면 그냥 걸어다니는 시체예요 얼굴이. 네. 인사는... 너무 일그러져 있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네. 없어요. 맞습니다. 본인들이 마귀처럼 사니까 마귀를 따라가는 게 얼굴.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예. 네. 아 참. 자 그러면은 부활 사상. 그니까 부활은 말씀하신 것처럼 유대인들의 구약의 그러니까 유대, 구약의 유대인들에게는 전혀 없던 개념이었고 그것이 이제 그 조로아스터교를 통해서 들어왔고 그 창조의 개념도 그러면은 그 창조의 개념은 조로아스터교에 있었던 건가요? 예, 거기도 그... 마찬가지. 거기서 가져왔어요. 예, 그렇군요. 저는 그 얘기는 또 오늘 처음. 거의 처음 듣는 것 같아서 근데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테레비가 몇먼째 어디서 나왔어요 기차 어디에 생겼어요 그죠 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에 우리가 테레비도 보고 기차를 타잖아요 네. 근데 이걸 우리나라에서 맨 처음 만들지 않았다고 해서 뭐 미안하거나 불편하는 네. 않잖아요 그렇죠 예이게 네. 우리가 창조사상이나 어~ 이~ 그~ 부활 심판사상을 유다교가 다른 데서 가져왔다 그래가지고 미안하거나 열등감 느낄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또 아이고 우리가 믿는 게 가짜였네 이것도 아니고. 아 당연하죠. 예. 네. 그러니까 이, 이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 누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만일 기독교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 그대로를 가지고 있었으면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처럼 전 세계로 확장될 수 있었을까. 그냥 유대 땅에 머무르는 음. 종교. 예를 들면 바벨론이나 이집트에도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 신앙들이 있었습니까? 마루둑도 대단한 신이었고 이집트의 태양신 라도 최고의 신이었고. 그런데 그 신들을 지금 믿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요건 좀 다른 문제 같아요. 예를 들면 네. 오늘날 전 세계로 지금 어, 퍼져나간 여러 종교 중에 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사람들이 제일로 많잖아요. 지금은. 네. 근데 그 대부분의 그 그리스도교 신앙을 예수를 순전히 전파해서 나온 그 신도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음. 그러니까 대부분은 전쟁을 통해서 만든 신도예요, 우리가. 전쟁. 예, 아... 전쟁을 통해서 신도를 만들었고 그 후에들이 그렇게 생각고 제국, 제국주의에 의해서 네. 그런 정치 상황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다는 걸 인정하고 감안한다면 네. 어, 이렇게 우리 이 그리스도교가 유다교보다 전세계로 퍼져나는 것을 이렇게 우호적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어요. 음, 음, 또 하나는 네. 유다교도 선교를 했거든요. 음, 네. 우리 그리스도교 선교했는데 양쪽의 선교 전략이 달랐어요. 아. 예, 유다교는 선교를 어떻게 했냐면 이제 유다인 민족 아닌 사람에게 야하나님을 전했고 그중에 일부는 유다교로 개종됐고 받아들였어요 근데 네. 뭐가 좀 힘들었냐면 유다교 유다민족이 지키는 것처럼 똑같이 할례도 받고 음식 규정도 지키고 축제도 지키고 그래서 예를 들어 모든 유다인 아닌 사람들이 마치 어~ 유다민족처럼 살아라는 조건으로 성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할례도 받고 안식일도 지키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다른 민족이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워서 네. 선교 속도가 느렸을 뿐이에요. 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교는 이제 바울을 비롯해서 안티오 공동체가 음. 유다인 아닌 민족에게 예수를 전할 때 유다 민족이 될 필요는 없다는 정책을 새로 했기 때문에 속도가 빨랐을 뿐이에요. 문턱이 낮으니까.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좀 속도가 빨랐을 뿐이지 음. 뭐 그걸 너무 많은 어, 어 거기다가 예, 예, 어, 예. 그 속도 때문에 전 세계로 퍼졌다 이거보다는 음, 그 후에는 이것뿐만이 아니고 전쟁을 통해 선교했다는 걸또 인정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실제로 뭐 아유 그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은 진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고요. 제국주의와 예. 함께 기독교가 영향을 끼치고 한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앞으로 역사에서 모르겠어요. 또 어떤 전쟁을 통해서 그리스도교 국가가 뭐 다른 나, 나라로 이제 그 그리스도교 그 신앙을 퍼뜨리고 강제로 요구할지는 앞으로 역사에서는 모르겠는데 뭐 하여튼 지금 인류 역사가 생긴 이래 지금 21세기는 처음으로 전쟁을 통하지 않고 예수, 부처, 뭐 다른 종교가 평화적으로 선교를 경쟁하는 시대 처음 접어든 것 같아요. 음, 전쟁이 아닌 걸로. 예 그러네. 그러니까 강제 성교는 없는 걸로 이제 4예 네, 처음 시대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정말로 평화적으로 어 신앙을 전파할 수 있는 최초의 기여가 왔다 공정한 승부를 할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종의 종교 시장이 형성되어 있네요 그렇죠 이게 자유경쟁이 된 날처럼 네. 뭐 독과정 경쟁이다 어. 폭력 어 전쟁이다 이건 아니었어. 너안 믿어? 안 믿으면 죽어. 이거였잖아요 그때는. 예, 이제는 그렇게는 할수 없고 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그런 차원이라면 더더욱 자신들의 종교가 얼마나 전, 좋은 종교인지, 괜찮은 종교인지를 보여주는 것밖에는 답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최초의 시대이죠. 음. 예를 들면 로마가 우리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인정했잖아요. 네. 국교로 인정했다는 말 다른 말로 말하면 강제 선교를 시켰어요. 그렇죠. 거예요. 그거 아니면 우리가 한민 등록증을 받는 것처럼 강제로 세어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요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국 한국 한국 한국 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 혹은 뭐 다른 사상들이 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면서 그걸 통해서 더 확장이 될수 있었다 그렇죠 그말 인정해야 되고 예또 네. 하나 아까 목사님께서 뭐 이집트라든가 고대의 여러 그 상당히 세력이 셌던 종교 오늘날 거의 사라졌잖아요 네, 네, 네. 그 원인은 그 종교들이 뭐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네. 로마 제국이 그 종교를 다 없애 버렸어요 아... 다 죽였단 말이에요 전쟁을 통해서 왜 이제 그리스도교가 국교니까. 음. 그래서 그건 좀 다르게 봐야 될까그런 다른 종교가 소멸한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기보다는 음. 그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한 로마 제국이 강제로 없앴기 때문에 음. 그 없어진 종교 자체가 자멸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음, 로마가 워낙 힘이 셌으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아, 우리 선생님은 늘 이렇게 객관적인 시각으로. 예. 실학자는 웃는... 거짓말을하면 안 되잖아요. 음. 근데 뭐 거짓말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눈이 잘못되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자기도 무리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는 안 되죠. 네. 네. 음. 그래서 객관적인 시각을 통해서 아또 이거 하나도 잘 이렇게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부활 사상과 심판도 아까 이제 나왔지만 심판도 심판은 심판은 어디서 온 겁니까? 이것도 이제 저, 저쪽 이스라엘 밖에서 왔는데 이제 네. 우리 유다교가 그걸 유다교 핵심 사상으로 받아들였어요. 음. 그리고 이제 그걸 우리 그리스도교도 그대로 받았고. 네, 네. 심판. 그리고 이제 그 심판 사상의 유다교 약간 차이가 또 하나 있어요. 네. 심판에 예수 그리스도가 참여한다는 거. 그렇죠. 그렇죠. 예, 이 판사석에 이제 심판을 우리 법적인 재판 용어로 쓴다면 판사 자리에 하나님만 앉는데 이제 예수도 앉겠다 이듯이. 예, 예, 우리 그리스도교 사상. 예. 그렇죠, 주님이 예. 심판의 심판의 주체시니까 예수님이. 예. 그런데 예. 저 말씀 듣다가 보니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도대체 유대교는 자기들이 알고 있던 신앙은 뭐예요? 다 외국에 다 외국에서 들어왔으면? 다 다른 나라에서 아니, 그 만일 거꾸로 생각하면요 만일 외국에 이스라엘밖에 그런 사상이 없었으면 어떨 뻔했어요 음...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러네요 그것도 그러니까 거꾸로 어디에서 거꾸로 뭘 배웠냐는 건 사실 네. 너무 열등감으로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 그리스도기 역사에서 가장 평가가 제대로 안된저 평가된 인물이 두 사람이 있어요 네. 세례자 요한하고 바르나바. 바나바. 예.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은 예수를 예비한 사람으로 우리 그리스도께서 교통 평가하잖아요. 맞아요. 예, 예. 근데 이거보다는 저는 예수는 세례자 요한을 더 높이 평가했을 것 같아요. 내 스승이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실제 성경에도 보면은 요한의 영향을 받은 것처럼 말하는 대목도 있고. 아, 그러면요. 예. 그러니까 예수가 스승으로 세례자 요한 분화에서 공부했다는 걸 우리 그리스도교 신도들이 무시할 필요도 없고 열등감 느낄 필요도 없고 깔아뭉갤 필요도 없어요. 네. 또 하나는 바르나바 얘기예요. 아, 그러니까 그 전에 세례 요한의 그 당시에 그 S.N.P.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고 세례 요한이. 아, 그건 네, 아니라. 네, 네.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생각 아무튼 여튼 세례 요한의 당시의 어떤 역할이나 세력이라고 할까 이게 생각보다 훨씬 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컸잖아요. 아 훨씬 컸죠. 네. 예수 부활 이후에도 세례자 요한 그룹은 계속 운동을 했어요. 음 맞아요. 그 중에 일부는 두 사람은 예수게 건너왔고, 네뭐 여러 그런 것도 있지만 하여튼 그 세례자 요한의 매력은 상당했기 때문에 음. 그 예수운동 초기 공동체에서 예수와 세례자 요한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해명하느냐가 굉장히 골치 아팠어요. 음, 네, 네. 그랬겠네. 요 왜냐면 하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사람처럼 보여 버리니까. 예. 그런데 사실 뛰어나다 해도 별상관은 없거든요. 네, 네. 예를 들면 우리 예수님이 저렇게 훌륭한 분에게 배웠다. 그게 뭐가 그렇게 열등감이에요? 훌륭하죠. 아니, 세상에 스승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죠. 예. 또 하나는 바르나바 얘기예요. 바나바. 예. 그러니까 바라바 이게 바울이 바라바에게 많이 배웠거든요 영향도 받았고 음, 네네. 그 바울은 바라바의 조수였잖아요 조교 처음에는 예 네. 그런데 이제 나중에 가면 이 바르나바를 거의 우리가 잊어버렸잖아요 잊혀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신학에더 발달하고 우리가 좀더 마음이 평화로워지면 지금보다는 바라바를 조금 더 존중할 시대가 올 거예요 어떨 때는 바라바랑 바나바랑 헷갈리기까지 해요. 아예 이름이 아,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바라바는 그 예수님하고 예수님 누가 누가 십자가에 매달 거냐 할때 했던 게 바라바고 예.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러 다녔던 사람인데 너무 우리가 초점을 바울에다만 맞춰놓니까 으 바나바가 어찌 보면 <웃음> 바울의 스승과 같은 사람이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잘 전해준 사람이었는데 바나바는 어느 순간에 그냥 오히려 바울의 조수가 돼 버린. 예.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는 예수를 어 부각시키기 위해서 세례자 요한을 깎아내릴 필요도 없고, 네, 네. 바울을 더 이렇게 높이기 위해서 바라바를 모른 체 유명할 필요도 없어진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네, 네. 이게 그분들의 공적을 인정해야 될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분들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 음. 세례자 요한이 없었으면 예수가 이렇게 놀라운 사상을 펼칠 수 있을까? 바르나바가 없었으면 바울이 정말로 이렇게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이젠. 음. 그 선생님 조금 말씀해 주시니까 그 구약 안에 소위 말하는 그 신들, 구약 안에 있는 신들의 개념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당시 그러니까 지금 지금 우리가 말씀 나누고 있는 것은 지금 바벨론 유수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면 그 이전에도 예 많죠 뭐 엄청나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예. 뭐 태양, 달, 뭐 물, 뭐 이런 게다 신의 개념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 그 신의 개념이 유대교 안으로 이스라엘로 들어오면서는 비신화화 시켜버리고 신이 아니라 예. 예. 우리 하나님이 해도 만들고. 태양도 만들고 달도 만들고 다 땅도 만들고 다 만들었어.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예. 그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 이야기 나누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창조라든지 선택이라든지 부활 심판의 사상들도 비록 다른 종교를 통해서 다른 그 영향을 받아서 들어왔지만 그것을 재해석하고 재해석하고 그리고 이스라엘만의 독특한 어떤 그 시각으로. 그래서 심판이 있어. 오케이. 그런데 그 심판에 예수님이 참여하는 거야. 이렇게 만들어 낸 거잖아요. 예. 네. 네. 네. 그러니까 마치 우리 유다교가 유다교 밖에서 놀라운 사상을 배웠고 받아들였고 자기 걸로 삼았잖아요. 네, 그러듯이 우리 그리스도교도 유다교에서 좋은 걸 배우고 받아들여서 우리 걸로 만든 거예요. 음, 맞아요. 이 그걸 너무 뭐 미안하거나 열등하게 생각할 필요 그러니까. 없어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닌 거죠. 예, 예, 그렇네요. 아 저는 음 저는 그 이제 조라스토교를 통해서 영향을 받은 것들이 이러 이런 것들이 따는 건 알고는 있었지만 오늘 또 구체적으로 아주 이렇게 알게 되고 배우게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분 그러면 이제 죄에 대한 것도 죄의 기원도 유다교에 오늘... 배웠어요. 이게 예, 유다교에서 네. 죄의 기원은 사람에게 있다. 음. 하느님 때문에 죄가 생겼다 이런 게 아니고 죄는 그러니까, 순전히 우리 탓이다 이런 걸 유다교에서 배운 거예요 바울이 오늘은 지금 주제가 마치 바울이 유대교에서 바울 무엇을 배웠냐가 아니라 유대교는 어, 어, 어디서부터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신학 중에는 어, 이게 어디서부터 어떤 것들은 어디서 왔는가 이, 지금 이런 시간인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마치 이게 두 개가 이제 겹쳤고 사실은 공통이에요 네. 오늘 21세기 우리 한국의 개신교 가톨릭 성도 신도들이 어 예수를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형편은 뭐냐면 네. 구약 성서를 잘 몰라서 그래요. 맞아요. 예, 예. 이게 우리 교회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는 구약 성서 인용하는 건 거의 돈 뜯어내려고 인용하는 거고 <웃음> 실제로 유다교를 공정하게 해설하는 사람 저는 별로 못 봤어요. 목사한테 순종해라 이런 거할 때나 구약 구약 써먹는 거지 뭐. 예, 네, 그렇게, 구약성사를 함부로 편집해서, 일부는 좀 꺼내쓰고, 일부는 모른척 하고, 이것은, 구약성사를 난도질하는 짓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는 안 돼. 공정히 가르쳐야 돼. 혹시, 죄에 대한 생각도 다른 데서 들어온 걸까요? 어떻습니까? 이제, 다른 문화에서는, 네. 예를 들면, 하나님, 그, 신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 네. 악마라는 게 하나 있어가지고, 네. 어, 신에게서는 좋은 게 나오고, 악마에게서 저, 나온 게. 그게 조화 속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게그 조로아스터도 그랬고 다른 종교에서도 그랬는데 아, 그것은 거부한 거다 유다교가. 음... 그리고 이제 죄는 인간에게 원인이 있다. 이걸 유다교가 주장한 거예요. 아하... 그걸 우리 바울이 그대로 배웠어요. 음... 이게 죄는 우리 탓이다. 우리 인간 탓이다. 하느님이 잘못된게 아니다. 이렇게 한 거죠. 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죄라고 하는 예 그렇죠. 예. 음. 결국 선한신이든 악신이든 신이 뭔가 죄를, 그 죄에 를 관련된 걸 우리에게 준 건데 바울은 그게 아니고 인간 스스로가 문제가 있어서 죄가 온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죄는 하나님 탓도 아니고 네. 무슨 악령 탓도 아니고 이상한 존재 탓이 아니라는 우리 탓이라는입니다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한국 교회도 하여간 뭐 이렇게 죄에 관련한 얘기만 하면 뭐 이렇게 영적으로 악한 것이 그랬다 그러면서 인간이 책임지려고 안 해요. 떠넘기는 거죠. 떠넘겨. 네. 다 그냥 사단이 뭔가 그냥 귀신이 다 이렇게 뒤에서 조종하고 그래서 자기는 책임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죄는 내 탓이다. 우리 인간 탓이다 해야 되는데 사탄이 나를 흘렸네. 맞아요. 뭐, 뭐, 뭐가 했네. 이것은 사실 도망가는 짓이에요. 예, 예, 예. 죄는 백프로 우리 탓이. 음, 그게 신앙, 우리의 기독교 신앙하고도 안 맞는 거예요. 바울의 생각하고도 그죠? 그렇죠. 예. 예. 음. 아 바울이 유대교에서 가져오고 배운 것이 또 이게 유대교, 유대교는 또 다른 종교의 영향을 받은 것들도 많이 있다. 이제 오늘 요 예. 정도인데.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유다교에서 배워서 현재 우리 그리스도교의 핵심 내용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많다는 걸 알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좀더 나중에 배우면 그러면 유다교와 달리 유다교에서 배우자는 우리 그리스도교만의 독창적인 가르침은 뭔가 하는 걸알 음. 시간이 오겠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요거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게 다 예수에 관한 이야기 음. 네. 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교의 핵심 내용이 한 100%를 하면 우리가 유다교에서 받은 게한 70% 정도고 우리가 개발한 게 30%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음, 네, 네. 그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구약이라고 하는 배경을 가지고 신약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구약을 구약 없이 어떻게? 그~ 이제 당연히 그건 신앙이 연결될 수밖에 없는 없다고 보이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알아야 유대교가 어떤 이야기들을 해왔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된 신앙을 알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초대 공동체 예수 운동 공동체에서 결정한 놀라운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네 부약성서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거예요. 음 사실 우리 예수운동 공동체에서 구약 성서 안 받아들일 수도 있었어요. 그냥 예. 예수의 이야기와 역사, 바울 편집만 할수 있었어요. 예, 그렇네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신학 성서만 배우 고 구약 성서를 없애버릴 수도 있었어요. 그 당시 상황. 예, 예. 근데 그대로 받아들였잖아요. 음...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네요. 균형 잡혀 있는 신앙인 네. 거죠. 예. 그러니까 방식이... 이걸 잊어먹거나 무시하면 큰일 나요. 그런데 선생님 이런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좀더 후대겠지만 예. 마르시온 같은 경우에는 구약을 완전히 무시하고 구약 필요 없다. 혹은 구약의 신은 저급한 하나님, 맨날 맨날 싸우고 죽이라고 했으니까 신약의 예. 하나님은 좀 높은 하나님, 고급진 하나님 이렇게 생각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렇죠. 마르시온의 그러니까... 세도 상당했다고 그러던데요. 예. 그러니까 1세기, 2세기에 구약 성서를 받아들이냐. 음. 또 많으냐. 또는 받아들이면 어디까지 받아드는 여러 논쟁이 있었어요. 네, 네, 네. 결국은 구약 성서를 다 받아들이겠다는 게 놀라운 일이고요. 아유, 그러네요. 지금 진짜 생각해 보니까. 네. 또 하나는 이 세계 논쟁 중에 우리 예수의 역사를 쓴보음서가 여러 개 있었잖아요. 네. 뭐한 2, 30개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 4 개만 받아들인 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죠. 2, 3 0개다안 받아들였고 네개 중에 누가 복음만 받아들였잖? 학파도 거절했고 음. 이네 개를 받아들인 것도 놀랍니다. 라 음, 그 이제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복음서가 당시에 네 개를 받아들일 수 있었던 배경에는 웬만한 그 그러니까 모든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이 다 읽어가면서 그래도 그 중에 이게 제일 믿을 만해 신뢰할 만해라고 하는 어떤 공통의 어떤 그 개념이라고 해야 될까 공통의 마음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형성이 돼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1 세기 2 세기 우리 예수 운동 공동체에서 가장 많이 읽혔고 가장 많이 공부했고 가장 중요한 그 문서라고 생각하는 것만 받아들일 거예요 음. 그게 내보험서예요 네, 네. 예를 들면 여기에는요 왜그 마가 마테 요한을 버리지 않고 받아들였냐 누가복음 하나만 해도 예수의 자비를 알려주는 데 충분한데 왜 마가바테 요한을 받아들였느냐. 요 문제하고 네. 왜 도마복음 같은 그 복음을 거절했는가. 이런 문제 가한개 들어가 있어요. 음. 나중에 선생님 이런 얘기도 해주시는 거예요. 아 당연하죠. 아 역시. 예. 대가 얘기해서 들어야 됩니다. 역시. 잘안 들려요.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농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제걸쭉 알면 우리가 예수를 이해하고 바울을 이해하는 데더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양 목사님 주도로 이 찍먹신약 시간을 만든 거예요. 우리가 예수 바울을 좀더잘 알아보자. 이게 우리 목표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제가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저는 그래도 공부를 조금 했다고 하는데도, 야, 너무 몰랐다. 몰라도 너무 몰랐고, 그런데 저도 모르는 물론, 거 많아요. 물론 그러겠죠, 당연히 그럴 텐데, 그럴 수밖에 없을 텐데, 우리가 세상의 모든 걸다알수 없고, 또그 시대를 다알수 없으니까 그러겠지만, 진짜 우리 교인들은 일반 성도들은 몰라도 너무 몰랐다. 너무 몰랐다. 이게 이제 목사님 한 분, 두 분, 여러 분의 개인적인 뭐 약점이나 잘못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네. 제 관찰로는 어 이렇게 성도들을 잘 잡들이고 다스리고 어 이렇게 장악하려면 너무 많은 걸 가르쳐 주면 안 되고, 네. 그런 어떻게 보면 정보의 독점을 통해서 권력을 어 목사님들이 장악해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조절하지 않으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은 그래서는 안 돼요. 에휴, 그러게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요. 죄송하지만 지들이 몰라. 몰라서 그런 것도 있어요. 맞아요. 예. 예. 예. 또 알기를 거절하기도 하고 예. 알면 예. 고통스러운 것도 있어서 그래요. 예. 예. 모르고 그냥 외면하거나 그런 게 아닌가. 그 마지막으로 제가 궁금한 거는 유대교는 원제 사상이 없다면서요. 없어요. 예, 원죄 사상은 바울도 몰랐어요. 원죄 사상은 아우스틴에 작품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 어, 마가, 마태, 누가, 요한 복음 저자도 원죄가 뭔지 몰라요. 이건 아우스스 작품이에요. 그리고 후대의 그리스도교가 어, 그리스도교 사상 일부로 첨가한 거지. 네. 우리 어, 원죄 사상은 정말로 아우스 전에는 아무도 그걸 생각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 그런데 에 이게 기독교에서 기독교의 근간이 될수 있잖아요 원죄라고 하는 것이. 근데 이제 목사님 원죄가 이제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예. 원죄하면 맨 처음 죄는 누가 지었냐 이 뜻이 있고 원래 음. 때. 예. 두 가지였냐 이 뜻이고 원래 원천할 때두 번째는 그 죄가 후대에 어떻게 전달되느냐 하는 의미에서 원죄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더 중요한. 그게 맨 처음 원죄인. 그맨 최초 인간이 죄를 지었다는 건 우리 그 그리스도교 유다교 공통이고요. 그렇죠, 아우구스티누스 그건 뭐냐면 원죄의 그 죄가 후대 에 어떻게 전달되는가를 설명한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예요. 그런데 후자의 원죄는 어, 후대의 작품이고 어, 최초 인간이 죄를 지었다는 건 이미 우리가 공통으로 알고 있다. 네, 근데 우리가 좁은 의미에서 원죄 이야기는 아우스니스에. 네, 네, 저도 그렇게는 듣긴 했는데 그런데도 바울이 로마서 오장인가요? 거기에서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제가 영향을 미쳤. 아, 그거 거예요. 번역 잘못된 거예요. 뭐 그래요? 우리 한국말 번역 성서가 네. 그렇게 번역한 거 잘못됐어요. 잘못 번역한 거예요. 그렇습니까? 예, 그 욕을 알려면 그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 있어 로마서 추석이 있어요. 김근수라고? 예, 맞아요. 그, 그 책을 읽어보면 그거 알수 있어요. 아, 왜 그렇습니까? 그게 잘못됐는가? 이거 뭐냐면요. 네. 로마서 그리스 성서의 그 번역하고 아우구스티누스가 번역한 라틴어 성서가 달랐어요. 음...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는요. 에로니무스가 번역한 라틴어 성서를 해설하다가 이, 이 원죄가 어떻게 전달되는가를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네. 그 라틴어 번역은 틀렸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서를 잘못 번역은 때문에 이런 사단이 일어났어요. 오, 예. 아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 가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바울이 원죄 사상을 만들었는데 그걸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잘 설명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네네. 바울은 원죄 사상을 몰랐는데 그런 의미에서 찐 일도 없는데 네. 아우구스티누스가 예로니모의 라틴어 번역 성서를 해설하다가 그게 마치 그리스 성세 원문인 것으로 오해해갖고 잘못 해설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음, 그런데 이런 칠은 않습니까? 만약에 그원죄라고 하는 두 번째 개념에 전가, 후대에 대 전가되었다고 라 하는 이원죄 사상이 없으면 기독교의 신앙 자체가 설, 성립이 되는 아, 게... 그렇긴 하네요. 지금 아우스티누스가 설명은 그 스타일의 원제 설명이 없어도 네네. 우리 요한복음까지 복음서 중에 글자 하나가 움직이는 게 있나요? 1.1억부터 틀림없잖아요. 이 네. 움직이는 게 없고 네. 그러니까 아우스트스가 설명한 원제 그걸 아 이건 아우스트스가 잘못해서 설명한 거 해도 우리 그리스도께 안 넘어져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원제에 음. 대한 이야기를 그러면 좀 들어봐야 될것 같아요. 네 예, 언제 다시 하죠, 그럼. 네, 예, 예. 그 언제 되면... 그 이야기는 나중에 로마서 설명할 때 이야기할게요. 아, 알겠습니다. 아, 로마서. 한참... 그러니까 이제 내년 한 봄쯤이 되겠네. 요 한참 시간적으로... 가야 되겠네, 한참. 그 성질 급한 사람은 김근수의 로마서 씌서 빨리 오늘 주문해서 읽으세요. 그럼. 아, 그럼 되겠네요. 예, 네.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네, 좋은 방법이 있네요. 네, 네, 역시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또 이렇게 함께 또 우리가 어디서 듣지 못하는 이야기,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또 우리 선생님 통해서 들어서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껍데기를 벗기고 어떤 분들은 어, 충격받고 어, 이게, 이게 맞나? 막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 막 네.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더 단단해지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요. 네. 우리가 예수나 바울을 좀더 정확히 자세히 안다고 해서 우리 신앙에 전혀 흔들림이 없죠. 우리려 탄탄해지죠. 네, 네. 그래서 혹시 에, 내가 어 이, 이런 분들은 우리 김구수 선생님의 책을 사서 읽어보시라 그러면 흔들리지 않고 더 이해의 지평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그렇네요 예.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네, <웃음> 선생님 오늘 감사드리고요 네, 제가 오늘은 녹화로 진행을 해봤는데 어, 또 우리 많은 분들 정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 싶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바울이 유다교에서 배운 게 무엇인가를 통해서 우리가 바울뿐만이 아니라 유다교를 좀더 이해하게 된 그런 기회가 됐고요 다음 시간에는 바울이 그리스 철학에서 뭘 배웠는가 그리스 철학에서 예 그리고 그리스 철학에서 우리 예수운동이 무슨 좋은 걸 배웠는가 그걸 해석할게. 오 좋은 것도 있었습니까 그리스 철학에서? 그러면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우리 그리스 도교인은 우리 바울이 이 그리스 철학에서 배운 좋은 게 뭐가 있었고 이게 우리 그리스 도교를 얼마나 더 풍부하게 해줬는가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어요 지금. 맞아요. 근데 요건 좀 배워야 돼요. 그리고 저는요 선생님. 예어그 그리스 철학하면 플라톤의 이원론밖에 생각이 안 나서 예. 이놈의 이원론이 한국 교회를 병들게 했다 이 생각이 지금 많기 때문에 물론 플라톤에게서 직접 온건 아니지만 예. 그래서 저는 그 그리스 철학하면 좋은 이미지가 별로 없어요. 이제 요것도뭐 예. 그리스 철학이 우리가 거부한 것도 있고 예수 운동이 받아들인 것도 있거든요. 예예 이게 예. 우리 예수 운동이 바울을 비로해서 요한복음 저자까지 그리스 철학에서 받아들인 게 뭐고 거절한 게 뭔가를 두 개를 나눠서 설명을 들으면 참 좋겠어요. 음 좋네요. 아 다음 시간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기대가 팍팍 됩니다. 아예 진짜 우리 선생님 아니, 들으면 들을수록 진짜 대가신데. 아, 내가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또. 아, 이렇게 이렇게 훌륭한 분을 제가 이렇게 가까이 모실 수 있었다니. 또 진짜.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냥 그냥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선물이죠. 바울이. 네. 여튼 우리에게는 김군서 선생님이 선물이다. 네. 그래서 오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죽음보다도 더 이것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치매, 알츠하이머병을 죽음보다도 더 두려워합니다. 환자뿐 아니라 가족들에게 오히려 더 끔찍합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환자를 24시간 동안 몇년 내내 보살피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치료, 게다가 엄청난 재정적 부담. CNN에 따르면 미국 의료 보험 체계와 치매 환자 가족의 재정이 파산에 이르고 있습니다. 젊은 생산 연령 인구가 점점 줄어들면서